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상은 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고요. 약국에서 근무도 하지만 어, 국민 여러분들께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을 하는 강사의 역할도 같이 맡고 있어요. 약사가 이제 대셨던 어떤 뭐 계획이라든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능하실지. 개인적인 계기는 성적에 맞는 이제 학과를 찾다 보니까 약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약대를 다닐 때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가기 전보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가 돼서 느끼는 약사라는 직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력적이고 좋게 느껴져요. 약과 관련해서 좀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제 약사가 아닌 분들 얘기만 들어봐도 약에 대해서 무슨 내가 모르거나 정보가 필요하거나 할때 약국에 가기보단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그냥 내 주변 사람의 짐어 이게 좋다더라. 아니면 저게 좋다더라라는 말을 믿고 이제 약을 사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약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 몸이 다 다르듯이 맞는 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약이든지 내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라는 궁금사이 있으면 어디든지 약국에 가서 약사님과 상의를 하고 나서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많이 먹거나 몸에 좋은 거라도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많이 먹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 어린이분들이 저희 약국에서도 많이 오죠. 그럼 오면 어린이들 비타민들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비타민 이제 알약 씹어먹거나 깨물어먹는 알약뿐만 아니라 뭐 약국에서 많이 파는 비타민 드링크 있죠. 근데 그런 드링크를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뭐 너무 많이 몇 병씩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국에서 파는 어른들이 마시는 음료수에도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약의 한 가지 종류거든요. 약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비타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항상 그런 음료수를 마실 때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보호자분이 주시는 양만큼만 먹어야 해요.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슬기름은 어린이셨가리랑 저희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 그때 전문가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혹시 시청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편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다른 안전에 관한 사항이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집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영상도 보고 다른 영상도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약바로 쓰기 운동본부단장님 네? 어, 요 계시니까 단장님이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저희 약사회 차원에서는 어, 국민들을 상대로 약물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은 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르신들, 또 특히나 소외계층인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아니면 탈북자 분들을 상대로 다양한 각계각층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안전 사용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약바로 쓰기 운동본부는 전국 각지에서 그런 약물 안전 교육을 하시는 약사님들, 강사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뭐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다거나 또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약사로서 생각하는 안전이란?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약이라고 하는게 올바르고 올바른 양으로 사용할 때만 우리를 치료해주는 약이 될수있고요 오히려 잘못된 약을 사용하거나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 네. 어.. 제가 예전에 약국에서 근무할 때한번 있었던 이제 어린이 약화 사고의 한가지가 있었는데요 보통 어른분들께서 약을 받아가실 때뭐한 달치나 두 달분 약을 받아가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투명한 봉투 약을 담아는게 아니라 약병에 이렇게 약을 채워서 담아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약국 근처에서 어 어린이가 뭔가 엄마가 받는 약을 30병이 들어있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굉장히 좀 노랗고 작고 예쁘게 생겼었어요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 아이가 실수로 그게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병에 있는 약을 먹어버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발견해서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위세척을 하고 아무 탈이 없었는데 집에서 약을 보관하실 때는 항상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 보기에는 유세 나오는 약들이 뭐 약인지 젤리인지 뭐 사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약 보관하실 때는 항상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